x 층이랑 만나면은 어... 어... <웃음> Y가 <웃음> 0이 되는데 그럼 안돼요 0이 어? 되면 안돼? 그럼 이게 나올 수 없다는 얘인가네 <웃음> 여러분 나를 오늘 놀라게 하고 있어 그지? 어, 계속 놀라게 할것 같아 음. 맞아요 아니, 양수, 램에, 이가 그지? 네. 그, 뭐, 곱, 그 양수를 계속 곱하는 거잖아, 저. 위에 지수만큼 곱하는 거잖아, 저게, 그지? 네. 아니, 양수를 계속 곱하는데 어떻게 0이 나와? 어 <웃음> 네. 아주 논리적인 생각입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돼, 그지? 네. 그러면, 이걸 물어볼게. 그래프가, 지금 그래프잖아, 그지? 왼쪽, 오른쪽이. 네. 그래프가 만나진 않지만, 그죠? 거기에 엄청 가까이 다가가, 근데 못 만나, 그죠? 그래? 어. 그런 선을 뭐라고 하죠? 참근선. <웃음> 어? <웃음>